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어, 어머니 탓을 해야 되나? 어머니하고 구강이 네. 이게 본을 떠서 놓고 보면 정말 비슷해요. 음 아, 어머니, 야, 그 제가 틀어진 것 이게 이쪽에 틀어진 것이 그걸 보면 알 정도로 음 그걸 봐야 알 정도로 정말 비슷한데. 왜 고구리까지 닮아가지고 어머님하고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고구리까지도 닮아버렸어. 근데 저의 고구리 소리는 좀 독특한데요. 음. 이게 하도 많은 고구리 소리를 숭내를 내다 보니까 어 좀더더 늘어진 것 같아 요이 안쪽. 그러게 그것도 하다 보면 음.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소리가. 음. 그 그러니까 나갈 때음이 특이해요. 하다가 들어가는데 하고 이게 저 안쪽에 말랑말랑한 연조직, 음, 음, 음, 연구개가 하고 막아요. 오. 코, 코를 막아요. 그래갖고 해갖고 진짜 신기하다. 요런 소, 소리가 나요. 아 근데 이바이오가드를안 끼면 이 소리는 이렇게 막 크지 않은데 음. 이런 소리가 나요. 음. 하고 푸흡. 푸흡. 그래서 무호흡은 아직은 별로 없는데 음. 이 확실히 들어갈 숨이 이런 막힌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음. 그런, 그런 날과 또무정한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거나 음. 좀 과식했거나 그런 건 확실히 심해져요 음. 음. 그리고 이제 살을 좀 빼면 음. 훨씬 나아지고 음. 우리가 왜술 마시고 과식하고 음, 뚱뚱해지면 더 골까 음. 그러면 들어왔. 산소를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음. 이제 들어오는 음. 양이 적다 보니까 음. 더 세게 음. 막 세게 빨아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음. 학계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들은 안, 하시죠? 안 하죠 네. 근데 뭐 뚱뚱해졌다고 해서 기도에 살이 어마어마하게 찌냐?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네. 어쨌건 그렇게 컨디션에 따라서 산소를 많이 써야 되거나 또는 우리 몸이 그더 이완이 되는 더 늘어지는 때가 이제 피곤할 때잖아요 그래 늘어져야 그니까 이완이 충분히 돼야 내 몸이 회복이 되잖아요 음. 어,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 그때도 산소가 많이 필요할 뿐더러 음. 리사이클링 하기 위해서산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음. 그러면서 늘어지니까 더 기도가 좁아지는 현상들이 음. 심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소장님 어, 거로 저는 이제 제가 큰 공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아유 오랫동안 어, 고생하셨죠 일생일 대큰 정말 평생 다시 하기 힘든 <웃음> 이런 아. 공사를 했는데요. 에. 이게 이제 제 전에 음. 구강 음. 뭐. 음. 이게 잘때 제가 입을 꼭 물고 잤나 봐요. 그러니까 입이 안 벌어지는 대신에 이제 음. 턱관절의 문제가 좀 음. 생겼었고 음. 그 다음에 또 제가 오래오래 꼭꼭 잘 씹어먹잖아요. 그렇죠. 딱딱한 거 좋아하시고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치아가 많이 닳았어요. 음.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 가니까 치아들이 떨어져 깨져나가더라고요. 평소에 딱딱한 거 좋아하셔서 많이 먹고 또 많이 씹고 그리고 음. 이게 제가 이게 근육이 좀 발달했잖아요 <웃음> 물리면 이게 죽어요 <웃음> 이게 힘이 엄청나게 힘이, 세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쟤들이 한50좀 넘게 쓰다 보니까 음, 이제 음. 약해져서 깨지고 패이고 음. 막이 이 사이사이로 막 이제 금이 금도 가고 음. 막 패여가지고 이제 잘못하면 진짜 딱딱하고 싶다가는 치아가 부러질 수도 있겠다 음. 라는 불안감이 들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그냥 그냥 써도 되는데 사실은 턱관절 때문에 음. 그만 한번 통증이 찡올 때가 있고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할 때마다 딱딱 그러고 이제 버럭버럭러고 이제 턱관절 저도 이쪽이 약한 CT를 찍어봤더니 음. 이쪽이 많이 이게 많이 나뉘고 닳기 시작한 단계 들어가요. 디스크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디스크가 이 움직이는 이과도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음. 얘가 못 따라다니니까 딱딱 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가 이렇게 붕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달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그게 너무 많이 달아주면 수술해가지고 인공관절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꽈철에 음. 어, 최고 탑클라스, 또 음. 우리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양반과 모형을, 구강을 진단을 해서, 음. 관절도 진단을 하고 해서, 음. 지금 더 망가져서 음. 하면은, 그 음. 손실도 크고, 치아가 이제 하나씩 빠지고 오면 인프란트만으면 얼마나 손해예요. 그래서. 살아 있을 때 제대로 아직은 살아 있을 때 애들에게 새로운 그 리모델링을 한번 하자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음. 지금 현재 음. 이, 이 상태. 네네네. 네. 네. 이걸 만들었는데 아. 사람들은 몰라보죠. 아 그건 당연히 들어가요. 모르지. 보여. <웃음> 옆에 <웃음> 있는 사람들이 나알죠 이게 이제 장점. 음. 이제 턱관절 위치를 제대로 잡았더니 이제 소리가 안 난다. 음. 턱관절에 통증이 없다. 음. 그다음에 이게 계속 턱관절이 틀어지면 경추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뒷꼬리 여기가 항상 이제 땡기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막 이렇게 하고 막 어깨 무겁고 음. 이제 그런 증상들이 확인이 좋아지기 음.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또 이제 성형적으로도 음. 이게 입이 이렇게 짜부러지면 이렇게 눌리면 음. 여기도 이렇게 더 이렇게 두꺼워지는 것 같고 음. 입술도 이렇게 이렇게 아 나이가 먹으면 뭐 이렇게 입술이 움게 되는 게 예. 치아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낮아지니까 입술 이렇게, 이렇게 게다가 이제 용적이 작아지니까 혀가 있을 공간이 혀도 뒤로 이렇게 밀리거든요. 아. 턱이 낮아지수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뒤로 음. 밀리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 혀 위치도 뒤로 가죠. 그러겠죠. 예. 그래서 코골이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져요. 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어서 피부 탄력도 뭐 떨어진다고 하지만 음. 이 구강의 위치, 턱의 위치가 뒤로 움면서 그리고 근육의 힘이 떨어지면서 입이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아. 발생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낮, 낮아진 거를 달아진 거를 수복을 해서 올려놨잖아요. 음. 그랬더니 이게 얼굴 젊어지는 거예요. 너무 <웃음> <그렇잖아. 웃음> <또> 뭐. <웃음> 10년 전에 본 사람이 그때보다 더 <웃음> 젊어졌다고 해서 제가 기분이 은근 또 좋았잖아요. <웃음> 네 한턱 쏘시죠. 네. 아? 진짜? <웃음> 아니 근데 진짜 10년 전보다 훨씬 젊다고 하는 소리는 에... 그 사람 놀래가지고 눈이 떡 보래져 갖고 내가 아는 그분인데. 회촌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냐. 네네네. <웃음> 네, 네. 어, 숙면하고 이 구강에 음. 그것만 해도 있다. 야. 네. 그것만 해도 진짜 네. 그래서 예. 그러면 나중에 방문하시면 음.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뭐 음. 이, 이렇게 봐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음. 저 똑같이 지금 뭐 그놈이 그놈이죠 그런데 이쪽께 새로 한거죠 어, 어, 멀리서 봐도 알겠는데요 그래요 네. 기존 거랑 이렇게 새로 한 거랑 은면잘 안맞아요 그렇게네요완전 거예요 아.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저도 이제 음. 한 6개월 동안 바이오가들 못하고 아, 있다가 네. 이제 새로 맞췄잖아요. 음. 이걸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음. 호흡에 그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 다시 한번 질감을 주세요. 아 그러니까. 네. 짠. 이렇게 그냥 자면 음. 숨이 슉슉 들어오면 돼. 이걸 또 그냥. 코 빼고 하는 것도 되게 쉽잖아요. 그렇네요. 에이, 그냥 신발 신듯이 워커보다 쉬운 어. 바이오가드 착용법. 워커 워커 신기보다 쉬워요. 네. 워커는 뭐 그냥 구두 신기보다 편한 <웃음> 바이오가드 착용법. 그 아들 휴가 나와가지고 네. 그 워커를 분할을잘안 네. 벗으려고 하더라고. 요 신기 귀찮다고. 그지. 신고 벗고 그거 어, 귀찮죠. 네. 근데 바이오가드는 음. 이런. 자 한번 볼까요? 하나, 음. 둘, 그냥, 음. 딱 무너지기만 끝. 음. 뺄 때도, 음. 딱 아래부터. 음. 음. 참 쉽죠. 음, 진짜 <웃음> 간단해졌어요. 네. 네. 어제 보니까 카페 에 어떤 분이 블로그 카페 질문 올렸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좀 저렴하다고 해서 음. 좀 뜨거운 물에 대해서 썼는데 음, 음. 이게 도저히 입에 붙어있지를 않는다고. 어, 그리고. 좀 있으면 치아가 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빼내는 것 같다고 음. 바이오가 되는 이런 이렇게죠 음. 아니 다른 걸 물어보고 음. 그렇죠 음. 그렇죠 모르니까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낄 때는 살짝 저항이 음. 있으면 딱 들어가고 음. 그리고 안에 끼고 있을 때는 음. 그냥 풀렁 빠지면 안 되고 음. 힘을 줘서 음. 쫙 붙어 때. 있어야 되고 뺄때로 음, 음, 음 이렇게 빼면 또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어. 음. 가볍게 들어가고 그렇게 빠지고 음. 요거를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음, 그거는 정말 노하우입니다 음, 네 맞아요 네 무제건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음. 끼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진다 음. 하시고 이제 그거 새로 리뉴얼 하시고 그 바이오가드도 새로 하셨잖아요 네. 이제 하시고 이제 주무실 때 느낌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이제 그 수면 시간이 음. 짧아졌는데도 컨디션이 음.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7시간 정도는 음. 자야 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한 6시간 정도 자도 음. 몸이 개운하게 일하고 음, 음. 어, 그 정도는 야 그러면은 업무 효율성 또는 시간의 그 활용성을 따져보면 음. 한 시간만 더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아유 대단한 거죠. 야. 돈으로 따질 수 없어요, 그게. 네. 그 누가 이거 바이오가 더 비싸다고 한 사람 보면은 정말 <웃음> 음, <웃음> 네. 만드는 게 문제. 만드는 것도 물론 어렵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음. 제품을 만들어 주는 거지만 음. 그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음. 개선되는 음.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생각해보면 음. 지금 당장 좀 이게 좀 들어가서 아까울 음.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하지만 음. 해 보면 합니다. 네. 음, 그, 삶을 바꾸게 하는지. 그렇죠. 고객들은 그 바이오가드가 갖고 있는 그 정말 특별함을 아직 느껴 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해 봐야 해요. 그렇죠. 해봐라. 근데 그걸 느껴보신 분들은 다 와서 네. 너무 고맙다고도 하시고 네. 특히 그 거기 먼 곳에서 오신 그 우리 소장님 보고 노벨상 타야 된다고 하셨던 분 아... 그분 있잖아요. 네. 그분? 다음에 그분 한번 얘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예. 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